아까 터미널이라 그 중, 뭐야, 월드컵, 월드컵 기장 맞죠? 안전벨트 엄마, 엄마, 엄에서는 안전벨트를 착 엄마, 여 주시기 바랍니다. 슬아 일어나 세요. 안 안녕, 안녕, 안녕,